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은 제주여행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초반부터 피아가 한숨을 푹푹 쉬고 안경에 김이 서려있는 이유는 저 가방을 못 찾아서 급하게 택시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가 뜨기 전에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체크인도 무사히 마쳤고 오늘더 피아와 함께 여행을 할 안나도 잘 데려왔어요. 비행기를 너무 오랜만에 타보는 거라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꼭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버스 이런 걸로 해서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의 환기가 되고 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시기에 정말 갈까 말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뭐 혼자 가서 혼자 방에 처박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안나와 함께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안나도 굉장히 신나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피아는 굉장히 신나있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최고예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죠 기체도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고 다음날에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못한 채 움직이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꿈에도 <웃음> 어, 꿈도 못꾼채 어, 꿈도 꾸지 못한 채 어,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상상치도 못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어, 상상을 몇번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추후에도 어,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신나서 <웃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원래 비행기를 타면 바깥에 어, 파란 게 보이고 그 구름이 조금 보여야 하는 것 같은데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죠? 복선입니다 복선 예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아무튼 아직 이 상태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분 좋게 설명을 할게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안내 라고 하면서 이 안내책자에 있는 금지된 그림들이 굉장히 재미있길래 영상에 남겨봤어요. 어. <웃음> 절대 안 되는 것들 누가 봐도 안될것 같은 거를 그려놓으면서 안 된다 하니까 어, 좀더 눈길이 가고 웃기면서도 한번더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누가 저렇게 비상탈출하는데 발로 슬라이딩을 하고 저렇게 불막 나는 거 보고도 비상구 바깥에 보고도 물을 열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런 코믹한 그림들이 그려짐으로써 좀더 주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날 피아는 운 좋게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체크인에 그렇게 일찍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원하던 창가 자리에 앉지도 못했는데 어쩌다보니 제일 먼저 내릴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언제 또 제가 맨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보겠습니까? 그래서, 내렸죠. 제주에 내딛는 첫 발걸음. 네. 하지만, 이웃고, 어떤 남성분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 완전한 1등으로 행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럼 어때요? 나는 안나가 있고, 안나는 내가 있고, 이 여행은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걸요. 공항! 제주공항!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짐을 찾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안나랑 같이 하는 여행이 컨셉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나를 찍고 있죠. 짐을 기다리는 동안 안나와 제주국제공항 인증샷을 찍어보았습니다. 헬로 제주 안녕 제주, Hello, 제주. 버스를 기다리러 나온 바깥에도 헬로 제주라고 쓰여있었어요. 안나가 또 인사를 하네요. 안녕 제주 피아는 344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를 살펴봤고요. 3번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용담, 시청방면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344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 전광판으로 열심히 확인을 했지요. 3 0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들어오는 버스. 344번 버스입니다. 여기가 도착한 숙소의 방이고요. 여성전용 칸이었어요. 아무도 없길래 찍어봤죠. 깔끔하고 좋은 방이었습니다. 이쪽이 피아가 묵은 방이고요. 저는 문 바로 앞에 맨 처음 영상에 나왔던 어, 아래쪽 침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불이 있고 전구도 있고 네 그렇게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밤에는 야경 스냅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이곳 사장님께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밤에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요. 예쁜 배경이죠? 우선은 삼각대를 놓고 예쁘게 혼자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고정까지 마친 스냅샷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숙소로 돌아와서 피아는 런온을 보면서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맥주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피아의 자충우돌 1인 여행 도전기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펴